크기에는 50% 이상도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줄느냐 오히려 보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이달에 추천해 드리는 보험사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한 대표입니다 어, 오늘은 지금까지 천여건 이상의 중소 제조업체 화재보험을 컨설팅하시고 지금도 현장에서 화재보험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공장화재보험의 달인 김양규 지님념 모시고요. 공장화재보험을 잘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말 많이 바쁘시죠. 네, 좀 바쁘네요. 겨울철이라 특히 그렇습니다. 아, 정말 어렵게 섭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장에서 공장 화재 보험만 10년 이상 일을 한김현규정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장들이 화재 보험을 잘못 가입하고 있다라고 좀 들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어, 제가 실제 상담을 갔을 때 저에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화재 보험 증권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뭐 기계가 누락돼 있다거나 음. 가액이 누락돼 있다거나. 가입해야 될 부분이 빠져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장받아야 되는 어떤 뭐 기계라던가 자산들이 빠져있는 경우가 제일 많나요? 어. 줄여져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아, 그러면, 실제 평가액보다 줄여져 있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어. 올라가는 건아니에요 보험료는 100% 올라간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보험사별로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게는 제가 상담했을 때 20-30% 정도 절감이 되는 부분이 음. 있고요 크게는 50% 이상도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줄느냐 음. 오히려 보상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얼마나 잘못 가입되어 있는지 그냥 예측이 되는데요 네. 어뭐 일반화 할순 없지만 네. 대표님께서 많이 컨설팅 하시는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네. 얼마 정도가 그거는 업체별로 규모에 따라서 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장의 평수라든지 네. 기계의 규모라든지 재고 자산의 규모라든지 동산이죠이런 네. 것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월 얼마다, 연 얼마다 이렇게 음. 특정 지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이 공장 물건이 얼마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게 적절한지 기준을 잡아드리고 네. 그 다음에 납입을 하실 수 있는 뭐 회사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진행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가장 네. 중요한 부분이고잘 이해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웃음> 네. 공장화제 보험... 의무보험? 의무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공장에 있어서 3,000평 이상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체 손해배상이라든지 재물배상 책임이 의무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어,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건 아니다. 네. 어, 하지만 일정 기준이 되는 공장이라든가 음. 그런데 는음으로 가입해야 되는 특약들이 있다. 그렇죠. 아,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질문부터 좀 드려 볼게요. 가장 궁금한 건뭐니뭐니 해도 좀먼일것 같아요. <웃음> 컨설팅을 받고 가입하는 것이랑 네. 지인들한테 가입하는 거랑 보험료 차이가 크게 나나요? 예를 들어서 장기 대 장기로 비교했다 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30%에서 많게는 50%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험이 잘못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지만 네. 보험이 오히려 과하게 담보가 책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럴 때는 적정 수준으로 보험담보를 줄여주면 보험료도 당연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같은 보장을 받는데도 보험사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 화재보험이 장기 보험이 있고 1년짜리 단기 일반 화재보험이 또있죠 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형으로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장기형으로 하는 게좋요 장기와 일반형은 특장점이 각각 다릅니다. 그럼 생긴 게 어세목골네목골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특성이 네. 그래서 이게 좋다, 이게 좋다는 말할 수 없지만, 장기와 일반 보험을 구분하자면, 예를 들어서 장기 월납 형태, 5년, 10년 형태의 장기 보험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았다. 어, 80% 이내에서 보상이 지급되게 되면 은그 효력이 원상복구됩니다. 다음에 아, 뭐또 만약에 뭐한 10억짜리를 가입했는데, 보상금을 네. 한 8억 미만으로 받았다 그러면, 네. 네. 다시 10억이 다시 온상 보되는 거죠. 다시 10억으로 다시 그렇죠. 어... 1년 연납 일반 보험은 네. 보상을 받게 되면 10억 중에서 5억을 받았다. 그러면 네. 5억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5억만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불가피하게 새롭게 들어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듯이 장기 보험과 일반 보험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업종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금속 가공 이게 업종 분야는 장기와 일반 보험의 보험료로만 따지자면 일반 보험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속의 도금 업종, 음. 이 업종은 장기와 일반 보험의 보험료를 따지면 장기가 더 저렴해요. 아, 그러면 그래서... 업종마다 장기가 유리한 업종도 있고 아닌 업종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다른 변수들도 더 많겠지만 네. 두 개를 다 비교했을 때 일반이 유리한 업종도 있고 네. 장기가 유리한 업종도 있고. 네. 그렇게 보, 보험은 사고 날걸 대비해서 드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고가 자주 나거나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큰 업종은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단기로 드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제일 문제는 과하게 가입한 것보다 축소 가입한 것 네. 적게 가입한 게더큰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 화재보험은 음. 화재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주 그렇죠. 그 목적이 상실돼어 버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어다 있... 너무 많습니다 실제 증권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양주의 섬유 네. 염색 업체였습니다. 네. 보면은 기계 보상 가액이 실제로는 5억인데 1억 3천으로 가입돼 있었고요. 공산이 네. 4억인데 실제 평가금액이 4억인데 1억 2천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시설 부분은 가입서누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물은 5억인데 3억 정도만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상 비율이 가입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네. 건물은 실제 손해액의 60% 정도 선에서 보상을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경우는 26% 선. 어, 아까 네. 말씀하셨던 그 비례보상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이거를 이런 표를 통해서 보니까 저도 이해를 할수 있을 거. 3억을 다 보장 받을 줄 알았는데 3억을 보장 못 받고 네. 1억 8천만 받는 거요 1억 2천을 보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 4천? 3천? 6백? 네네 이런 걸채못 받는 거죠 채못 네, 받는 네. 거네요 실제 컨설팅을 나가시면 전부 다 준비를 하셔서 그렇죠 대표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네. 어떻게 해서 보상을 못 받는지 음. 어떻게 해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음. 이런 부분들을 어, 상담하는 게제 일인 거죠 증권만 봐서는 잘 몰랐는데 네. 이거를 정리해서 한눈에 딱 보여주시니까 확실히 네. 이해가 딱 되네요 네네. 그러면 컨설팅 전이랑 컨설팅 후에는 어떤 제안을 주시는지도 그래서 볼수이 있게.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어, 컨설팅 전에는 총 5억 7천만 원 가입돼 있었고 요 담보가 네. 어, 실제는 현장을 조사했을 때는 14억 5천만 원의 물건이었습니다 격비 네. 너무 큰데요? 기초조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거의 3배 가까이 3분의 1 정도만 가입돼 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보상도 실제 손해액에 네, 40% 정도. 40% 정도? 예. 예. 음. 5억 7천 가입돼 있으면 네. 5억 7천 손해 났다고 해서 5억 7천을 보상해 주지 않고 음. 거기에 대한 40% 정도. 그러니까 약 40%. 2억, 정도. 2억, 원 남지. 뭐 칼처럼 자를 순 없지만 그렇, 어,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거 올라가지고 만약에 손해 나면님 업장이 무너지시죠? 네. 그렇죠. 실제는 14억 5천 물건인데 실제 뭐 3억 이하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업체는 네. 지금님한테 네. 컨설팅 받기 전에 월 얼마를 냈던? 월 100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 월 100만 원을 납입한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5억 원 기준 5억 원 정도를 보상받는 거를 100만 원에 하셨는데 네, 5억 7천만 원 기준 5억 7천만 원네 네. 그런데 네 정확하게는 14억 5천 5천을 네. 넣어 주셨는데 월 얼마 내시는 월 130만 원 정도는. 어, 보험료는 좀올라간대요 네네 어 그런데 보장은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30 정도 올라니까 한 30% 정도 보험료가 올라간 건데 보장은 해배가 올라간 부가가 나는 거니까 보험료가 또 예민하신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음. 줄이는 케이스도? 네 줄이는 케이스가 더 많죠 실제 이 업체는 네. 화성에 있는 인쇄업체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증권을 받아 봤을 때 장기 월납 형태로 가입이 돼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월 170만원 그래서 연으로 따지게 되면 한 2050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장 보상 가액은, 담보 가액은 14억 0천만원 물건이었습니다 어... 어, 그런데 실제 제가 현장 조사를 하고 증권 분석을 했을 때, 네. 여기에는 창고 담보가 빠져 있었고요, 네. 전기 위험 손해 담보가 네. 빠져 있었고, 네. 실제 물건이 20억 3,600만 원 정도, 20억 3,6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14억 4,600만 원 정도만, 네. 이것도 비례 보상 적용되면 네. 그 비율대로 보상을 받겠죠. 여기 제안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네. 어, 월납 장기형보다는 연납 화재보험으로 네.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 결과, 기존 14,600만원에 대한 일반 보험으로 비교를 했을 때연 1,53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원 정도가 저렴한 거죠.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총 20억 3,600만원 정도의 물건을 1년 일반 보험으로 컨설팅을 해드린 이해가 되겠습니다. 같은 담보로, 같은 보장을 받는데 만약에 일반으로 전환을 했으면 한 500만원 정도를 더 연간 이익을 얻을 수있 그렇죠, 그렇죠. 연간 내는 보험료는 줄어든 500만원 정도가 줄어든 케이스고 네네. 그런데 또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게 전문가님의 입장이니까 네네. 정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담보들을 더그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보험료보다는 보장을 내가 더 많이 제대로 늘수 있느냐를 네네. 좀 집중적으로 생각하시잖아요 이런 아깝게 생각하시지 아, 않으시잖요 대표님들 마인드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설계사분들이 <웃음> 네. 쉽게 받다 보니 그러니까 네. 뭐 평가도 제대로 못하거니와 네네. 그리고 어설프게 이렇게 서류 준비해가지고 넣어봤자 심사하는 데서 이게 튕겨져 나오잖아요 네이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어려웠던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천막이 붙어있는 건물이었고요 네. 더불어서 인쇄하는 그 용재 부분이 폭발 위험이 아, 화재에, 화재 위험이 높다 보니까 네. 특별 위험 업종 요일에 속해 있었던 네. 업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막과 천막 내에 있는 재고자산까지 다 보상받을 수 있게 증권에 고지를 하여서 명시를 해드린 예가 되겠습니다. 다 명기가 되어 있고 와, 보장도 정확하게 뭐 넣은 사례가 되게 돼요. 네. 공장화재에서 항상 이 분쟁 사유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게뭐 네. 이런 판넬, 천막, 뭐 이거를 뭐, 가입, 뭐 안에 넣냐 었안 넣냐 었뭐이 네. 사례가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 화재 보장에서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가요? 네, 미치는 부분이고요. 네. 또 가입할 때도 보험사의 인수 심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천막 같은 경우는 정. 네. 정식 건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장들은 거의 대부분 샌드위치 판들 건물들이 많거든요. 3급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4급이 목재나 그다음에 천막입니다. 그래서 천막 같은 경우는 정식 건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에서 거의 제외시키죠, 보험사에서. 인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음음. 인수 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100% 그럼 또 인수를 거절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준에 따라서, 전체 건물 면적의 네. 30% 이하면, 네. 보험사에서 검토를 합니다. 네, 무조건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네. 검토를 해서 인수할까 말까를 여부를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가입 시점에도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사업이 잘 돼서 천막이나 이제 구조를 좀 바꿔야 될 때도 네. 전문가님한테 듣고 나서 네. 뭔가 이 구조를 짜는 게 보상에는 훨씬 더 유리, 그렇죠. 사고 관리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냥 화재보험 가입하면 나 불나면 다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천막에 있는 물건들이 사실 원자재이기도 하고 이미 만들어진 거 이제 완성품 나가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거의 천막에 많이 네. 대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천막으로 인해서 3급 철골 판넬 건물이 열급 조항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지 안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천막에 붙어있는 3급 철골 판넬은 전체를 다 천막 등급으로 가입을 해야 맞습니다. 아... 네. 그럼 그런데 모르겠는데. 고지를 안하고 상급 건물, 공장 철골 판넬 부분만 가입을 했다고 하면 네.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거나 어... 또는 면책 조항이 돼버린다거나 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아, 그러니까 음. 샌드위치 판넬인 건 맞는데 네. 옆에다가 천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네.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 정확하게 고지를 안 하면. 정확하게 고지 그러면 사장님들이나 기업이 우리 회사 화재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었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음. 어, 기본 담보가 있습니다. 건물, 기계, 동산 즉 네. 재고자산이죠. 네. 상품, 반제품, 원부자재, 그다음에 시설, 직기비품 이게 기본 담보입니다. 이 품목 중에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잘못됐다고 하겠죠. 건물, 기계, 동산, 시설, 직기비품 다섯가지거죠이 아, 다섯가지 담보가 확인해보시고 없으면 네. 문제가 있는거다. 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렇죠그 두번째는 네. 그 담보 중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액이 정확한 금액이 가입되어 있는지 음. 그래서 비대보상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되어 음. 있는지 그 부분이 체크 포인트인 거죠. 아, 그러면 대표님들은 디테일한 원단위까지의 가격은 모르더라도 네. 내가 이 건물이 얼마짜리고 이 재고자산과 이 원자재나 뭐 이런 것들 시설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그걸 기준으로 그만큼이 가입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어, 그럼 확인해보고 그거보다 적게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다. 네. 그리고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감가 음. 즉 중고가로 하시면 정확합니다 음, 왜냐면 음. 보험사는 세국인으로 보사를 않기 때문에 음, 다 중고가로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섯 가지 담보를 확인하고 뭐가입도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표님들이 가입했던 그 설계사한테 다시 전화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잘 가입된 거냐 물어보고 그러면 그 설계사분은 확인의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어, 잘 가입된 거다? 이렇게 네. 하고 말 텐데 현장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웃음> 그러면 이 설계사가 진짜 제대로 된 설계사인지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좀 대표님들이 좀 알아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네,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있죠. 아, 있어요. 네, 증권에 보시면 네. 각 담보별로 깨알 같이 적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또 가로 열고 비례보상, 네. 비례 보상 또는 비례 실손 비례 이런 그 단어들이 적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비례가 뭔지 그 담당 그 설계사에게 네네. 정확하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라고 하는 실력이 있는 거죠. 비례보상이라고 하는데 평가가 10억에 대한 물건이다. 건물, 네네. 기계, 동산, 네네. 시설 다 합해서. 네네. 근데 건물이 그 중에서 3억이라고 했을 때 네네. 가입을 축소해서 1억 5천에 가입했다. 네. 그럼 실제 사고가 나서 1억 5천을 손실을 봤을 때 보험사에서는 1억 5천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건가요? 조사기간이 나와서 다 해봤더니 이게 10억짜리야. 다 했더니 1 0억짜리인데 나는 5억밖에 가입을 안 했어. 그러면 뭐 1억 원한 집 불이나면 5천만 원만 주는 거. 그렇죠. 아... 그래서 실제 평가한 금액을 일대일 로 가입해야 된다. 음.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러면, 평...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이게 문제인 거죠. 아, 그게 음. 이제 핵심인. 네, 제조업체, 건물, 기계, 동산, 시설, 직기, 비품 음. 이러한 물건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기준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야, 이거 제대로 가입된 거야? 이거 어떻게 잘된 거야? 뭐 이렇게 꼭 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네. 야, 그럼 여기 제가 이제 예시 들어 드리는 거예요. 네. 그 증권 봤더니 여기 비례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비례 보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표님이 납득할 정도로 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네. 전문가에 준하는 사람이다. 네. 다른 요소도 많겠지만 네. 그 정도만 돼도 이 사람은 화재에 대해서 알고서 가입시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 있는 네, 거죠. 보험 연구소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화재보험 전문가님이 추천하는 이달에 좀 추천해 주실만한 화재보험사가 있을까요? 이달에 추천해 드리는 보험사는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네. K, KB 네. 네. 손해보험사에서 음. 보험료라든지 네. 인수조건이라든지 저렴하고 수월했었습니다. 음. 한 2-3년 정도. 전 직전 2-3년 정도. 네네.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삼성화재가 네. 보험료가 더 저렴해졌어요. 음. 네. 인수 조건도 소홀해진 부분이 있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네. 보험사에서는 화재 손해율이 높게 되면 네. 인수를 까다롭게 하거나 네. 보험료를 높입니다 2, 3년 정도는 물건 확보를 위해서 다 네. 보험을 받아준 거죠 까다롭지 않게 해가지고 보험료도 음... 저렴하게 해서 손해율이 좀 높더라도 예. 그냥 받아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음... 2,3년 정도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소의율이 높아지는 거죠. 소의율이 높아지면 이제 또 다시 인수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보험료를 높아 작년까지 해서는 KB가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고 인수기 정도 유했다면 오는 네. 시기가 온 거네요. 지금 전환되는 시점이어서 올해는 삼성화재를 좀 주목해서 봐라. 네,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삼성화재가 인수조건이라던가 보험료도 조금 저렴해질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의뢰를 받으시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뢰를 받으시면 보험 가입까지 가는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컨설팅의 일단은, 절차 네, 소개를 받거나 네. 어떤 의뢰를 받게 되면 네. 현장에 무조건 달려가서요 기존의 화재보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기초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기초조사를 토대로 해서 네. 기초조사를 하면 건물기계 동산시설 지기는품 네. 그리고 화재대물특약 네. 이런 부분들을 조사. 이 업체가 어느 정도 화재보험 물건의 제조업체인지를 네. 조사하게 되는.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네. 네. 보험사별로 설계를 해봅니다. 음... 그러면 보험료와 황금률이 나오겠죠. 그쵸? 네. 그럼 렇그 보험사 비교를 또 하시는 네. 거고. 네, 보험사 비교를 하는 거고, 네. 보험료 비교를 하는 거고, 환급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작업이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그렇죠. 네. 누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일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대표님들께서는 사실은 쉽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희 현 업에서 공부를 네.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달픈 작업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네. 네. 뭐, 이거는 뭐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장님께서 일일이 다 수기로 다 집어넣어서, 네. 어떻게든 더 인수받을 수 있게끔 이런 명확한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또 한두 개 회사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 세네 그렇죠. 네. 개를 해야 되 그래서 회사의 것. 상품의 특징이 뭔지, 음. 뭐 인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음. 보험료 경쟁력이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음. 전체적으로 설계가 가능한 것이죠. 그다음 작업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승인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즉, 생각했네요. 네, 보험사에서 이 물건을 인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결정을 내려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 보험사에서 거절 해버리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 그럼 그걸 또, 소위 말해서 저희가 말하는 풀어주는 작업. 네, 그건 내부적으로 이제, 음. 설계사와 보험사 간에. 풀어주는 거죠, 네, 사실은. 네, 네, 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네. 얼마나 많은 자료와 이런 근거를 가지고서 내가 이거를 안전 물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냐. 네, 네. 뭐 이게 사실 또, 고객님이 또 모르는 보험사와 좀.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싸움인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아, <웃음>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이제 사후 관리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사후 관리도 중요하죠. 화재 보험의 핵심은 예. 사후 관리지 않을까. 뭐아 그게 핵심이죠. 보상이 안 나가는 게 제일 나이스하지만 네. 제일 좋은 상황이지만 보상관리를 잘 해주는 게 진짜 대표님들이 원하는 거지 않을까 그게 저희 전문가님이 성공하고 계신 핵심이지 않을까라고도 네. 생각이 들어요 보상관리 정말 잘해주시는 전문가님으로 형이 어, 나 계신데 네. 사고관리 사고가 났을 때는 보통 어떤 절차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 그런 기본적인 절차들은 있겠죠? 크든 작든 화재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방서에 신고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에 한 천만원 정도가 손실 났어. 소규모로. 네. 그런데 다 치워버리고 원상복귀 네. 시켜버리고 우리 화재 났으니까 보상해달라? 그럼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 왜냐?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는 음. 음. 화재 사고가 신고된 소방사를 통해서 네, 소방서를 통해서만 거는.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데 네, 반드시 신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 이것도 네. 또 팁이네요. 한 가지. 네. 그냥 불 조그맣게 이 났다고 내가 불 끄고서 어나 네. 화재 났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어... 있을 <웃음> 되고, 것 같아요 네. 네, 안 되고 이제 대규모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큰 손실이 일어났을 때, 뭐 전소됐거나 네. 80% 이상 손실이 일어났을 때는 네. 첫 번째로 당황스럽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벌써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손해사정 보험 음... 거 집단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 보험사 손해사정인을 응대할 것인지 네. 이러 부분을 실시, 실시간으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오, 이것도 굉장히 큰 팁인 것 같아요. 제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네. 전문가라는 손해사정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믿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손해사정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네, 네. 화재보험 첫 가입 단계에서 아, 그렇죠. 그 제대로 된 현장평가, 제조업의 음. 건물기계, 동산시설, 직기비품에 대한 음. 현장평가를 제대로 된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화재보험을 음. 가입, 그 증권을 기반으로 해서 보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단추를 잘 깨는 겁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저도 만약에 사업하고 제조업 한다그러면 현장에게 가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웃음> 보험연구소 공식 질문입니다. 음. 지금도 너무 바쁘시고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그리고 지금 가입하고 계신 고객님들한테 어떤 전문가로 기억되실까요? 화재 사고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상황에서 불시에 발생합니다. 대표님들의 피와 땀이 서린 수년에서 수십 년간 일구신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허망한 상황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봐왔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변화를 하셔도 불러도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로 남고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당황하는 시점에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릴 수란 정확한 전문가로 대표님들 곁에 남고 싶습니다. 오늘 저도 많이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더 많은 내공들이 있으시고 너무 바쁘셔서 뭐 매달 모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달 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는 이제 업종별로 좀 세분화해서 네. 어, 이런 업종들은 이렇게 가입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업종들은 장기로 하는 게 좋다. 네. 일반으로 하는 게 좋다. 이번 달에는 이런 회사들이 추천할 만하다. 이런 영상으로 한번더 찾아뵈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발증을 느끼시는 대표님들은 언제든지 저희 상담전화로 전화주시면 저희가 지역장님과 다이렉트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네.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